안녕하세요 노량바이러스에서 성빈 역을 연기한 장현입니다 노량바이러스라는 작품에서 범식 역으로 함께한 주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 집네 안녕하세요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병하라고 합니다 민재 역할을 맡은 배우 박시윤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현웅 역할을 맡은 배우 강희연입니다 아 어, 먼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오 <웃음> 현장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단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우석분의 스태프분들이 저에게 달라붙어서 아기처럼 저를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감동으로 남아있어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맨발이죠. 맨발로 많이 뛰어다녔던 거. 아, 양말은 물론 신었습니다. 감독님이 보고... 어저... 어! 또, 어. 이렇게 하 수도 있는데 양말은 물론 신었습니다 양말은 신었고 씨면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 옆에 시야각이 보이잖아요 그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그 이상 아저씨분 그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이제 막 촬영이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다들 짐 정리를 하고 이제 다들 헤어져야 되는데 다들 아쉬웠는지 그 주차장에서 시간 정도 가량의 대화를 좀 하다 간것 같거든요 팀원들이랑 맨발의 청춘입니다 찌질이의 꿈 지금 20대 아프고 짠해가 될것 같아요 네 아프고 짠해 알고 있지만 인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함 내가 나온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 영화 아카데미 무궁무진 한국 영화 아카데미 화이팅입니다화이팅 파이팅. 무궁무진, 무궁무진 38기, 38기. 무궁무진, 무궁무진 한국, 한국 영화 아카데미 화이팅화이팅화이팅이 화이팅.